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책 탈코르셋 도레안 상상의 출간 기념 북토크 탈코의 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일이 끝나고 서울에 저녁까지 도착하려고 비행기까지 예매했고 엄청 간절하게 주접 달면서 기도했는데 당첨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퇴근을 했고요. 얼른 집에 들려서 후딱 들렸다가 짐 같은 거 내려놓고, 가서 또 필요할 만한 거 챙겨, 챙기고, 그리고 바로 공항을 갈 거예요. 비행기를 혼자 타는, 타는 게 처음이라서, 으, 긴장돼. 5시 반 비행기인가 들 텐데, 얼마나 여유있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시간 정도 여유를 잡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 여유가 안 나올 것 같아. 좀 마음이 급해요. 어왔다 <목소리> 5시 반이 아니고 5시 20분이에요 아 큰일났어 <웃음> 큰일났어요 5시 20분이야 근데 시간이 벌써 4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릴리번이 어디지? 여긴가? <웃음> 아, 마음이 <못> 어디서 <웃음> <웃음> 제발 나를 놓고 가지 말아요 김포구나! 홍대 팥빵홀? 맞나? 아닌데? 어디지? 잠깐만 맞는데 팥빵홀? 홍대 팥빵홀 뭐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야되는거죠? 오마이갓 oh 무서워 어디야 대체 공항 어딘데? 아니, 이렇게 여왕으로 들어가되나 아, 여기인가? 아니, 팥빵 물놀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아는 군인님을 공군님은 여성분이십니다. 장모있어 김포공항 여기서 홍대 있고요 7번 7분 출구, 7분7시반 시작일거니까 번 음. 밥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뭐야 국내선 비행기가 뭐야 안 찍혀 왜어디있어 있는데? 여기? 안 찍혔나? 맞나 여기? 맞는 거 같아 어.. 뭔가 수쇠어 쩌고 맞나 셀프 체크인 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어딨어? 아, 이거다. 셀프 체크인. 오, 어, 나뭐했지 손바닥 정보를 등록하는 건 둘째 치고 지금, 아, 뭐지? 이학번호가 뭐지? 뭐지? QR코드를 스캔해주십시오. 뭐지? 뭐뭘 뭘 하라는 거지? 잠깐만, 이거. 이거 아시아나 군이다 아, 어, 맞다. 아, 여기 맞네. 예약 번호. 예약 번호. 여기 받은거 쓰면 될것 같아요. 어, 나온다. 체크인을 확정합니다. 어? 카운터에서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를 아시아나 항공을 가야 되는 거. 어, 뭔지 모르겠어. 티켓팅 갈 거? 신고 치는 거? 여기는?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안 된다고 하지? 모바일 앱 또는 세프 체크인 기기예요. 한 번만 더 쉬고. 다시 해보게요 다시 하나. 어? 이제 되는 건가? 됐다. 뭐야? 아까 안 된다며. 탑승을 준비해주십시오. 탑승구 3번. 5시 5분에 들어가고요. 알려. 지금이. 4시 49분이니까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탑승 게이트 3번 어디로 가는거죠? 3번이 7번? 위로 가는건가? 뭐 이제 하도 모르겠다 샵 탑승 권 탑승 일 풀면. 탑승 게이트. 좌석 번호는 B입니다. 출발! 해가지고, 이렇게 뜨네요. 굶고 <웃음> <붕고> 가는 거, 송장 입장. 지금 들어가볼까? 저기 공항, 안... 식당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데, 몰라,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탑승장은 옆이 공군기지여서 군사기밀 때문에 촬영금지였습니다. 안에서는 다못 읽었던 탈코르셋 도레안 상상을 마저 읽었어요.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지금이 6시 30분. 지하철 타고, 공항철도 타고, 홍대입구역으로 가면 돼요. CU를 잠깐 내릴게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아니, 아니, 그 이거는 흑합이랑 이런 단어 구성도 비슷하고요. 얘는 크기랑 높이가 조금 차이가 아니,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한세트인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아, 별도예요. 아 이렇게 해보겠니다 네, 네. 밖에 가고 있습니다 다 먹었는데 버릴 곳이 음, 네. 안보여서 화장실에 들려서 버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아고 숨차 이거 조금 큰일인게 저는 tv에서 봤어요